있고요. 지금 나이는 49살 26살 넘은 두 아이를 둔는 엄마입니다. 네, 네. 네. 바이오 가든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? 어, 저는 안 그래도 제가 코골이가 좀 있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어요. 코골이 뭐 수면구 뭐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바로는 못 와봤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 찾아왔었고요.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고민하다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와서 듣고 심각한 것도 더 많이 느꼈고 그런데 바로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금액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 저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한 일주일 정도 한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다시 와서 결심을 했죠.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 떠드는 얘기들도 있고 많이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음, 그래서 그냥 조금 큰 금액이지만 음,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음, 그 바이오 가드를 사용하시기 전과 그 다음에 사용하신 다음에 후에 어떤 몸의 느낌이나 코골이의 상태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, 저는 제가 코골이를 직접 느낀 거는 자다가 왜 내가 코를 골았나 하는 느낌으로 한 번씩 깨기도 했고요 또 남편이 이제 제일 많이 코골이가 많이 심해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검사도 받고 했던 거였고 심각한 걸 알았는데 그 제가 와서 이제 바이오가드를 착용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코골이 소리가 엄청 많이 줄었다고 옆에서 남편이 해주는 거였고요. 또그 전에 제가 코를 골 때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많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착용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좀 확연하게 제가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일단 피곤한 게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일단 줄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 많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됐고요. 제가 처음에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계속 쓰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느끼는 게 있어서. 이제 주변에 바이오바드를 권할만 하시던가요? 아 저는 많이 권하고 있고요. 보냈는데 그 분들 역시 가격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전에 제가 그 카페에서 그헬브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인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죠? 네, 잘하셨어요. 아, 여기는 뭐말하는